네 안녕하세요. 코스보스 악기 피아노 사포 시즌 일권 정보입니다. 오늘 저희 코스보스 악기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요. 피아니스트 김송현입니다. 스카네에서 새로 런칭한 스피리오 자동조율 피아노에 대해서 김송현 피아니스트 한번 연주 및 피아노 특징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고자 합니다. 스피리오를 가지고 연주한 장면과 연장된 곡들을 녹음해서 편집반을 가져 그리고 원 피아노 포핸즈를 스피로 리 편별한 장면들을 한번 저희가 촬영하고자 합니다. 자 지금부터 김송현 피아니스트에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네 지금 연주를 잘 들으셨죠 방금 연주한 곡을 이패드를 통해서 편집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김송현 편집한 연주한 곡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미스터치 라든지 페달을 잘 사용했을 때수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? 지금 연주한 곡을 잠깐 플레이 해드릴게요 있습니다. 근데 특정한 음을 이렇게 크기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원래는 매조 폴트로 연주되었던 음인데 제가 지금 폴트 심으로 끌어올려 보겠습니다. 그리고 페달을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데요. 여기서 제가 밟았던 페달의 깊이와 속도 등이 다 유지되었습니다. 이렇게 울림을 없앨 수도 있고요. 혹은 여기서 울림을 다시 늘릴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다시 플레이를 정시 해볼게요. 지금 울림이 사라진 거 보이시죠? 이런 식으로 울림이 전달 가능한데